실제로 놀이기구를 타고싶어 놀이동산 가고싶어 삼성에 얘기하면 에버랜드 빌려서 저는 지금 음 어디에 와있는지 보여드릴까요? 보여줄게요 롯데월드 왔어요 롯데월드 왔고 지금은 아무도 안 계세요. 저는 이렇게 롯데월드 와서 혼자 재밌게 놀았어요. 아뭐 당연히 뭐 카메라에 나오는 건 혼자인데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왔죠. 어쨌든 이걸 촬영을 하려면 단순히 혼자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롯데월드에서 혼자 노는 거를. 열심히 찍어봤습니다. 네, 아니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뭔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밤에 와본 적이 없어서 맨날 낮에만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즐기다 갑니다. 갈게요 여러분 안녕